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무라 생각하는가에 따라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정의에 따라서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기보다는 예배당이죠 장소로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교회는 우리가 장소에 와서 아 교회구나 그렇게 교회로서의 갖는 정의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당의 누가 오느냐 왜 왔느냐가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예배당엔 누가 올수 있을까요? 오고 싶은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온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왜 오는가? 예배당에 교회에 참된 목적에 걸맞게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은혜를 입히셔서 불러낸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게 되면 그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왜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예수의 피로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니까 불림을 당한 자기니까 목표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 오면 자기가 원하는 식의 교회 시스템을 바라고요 조금 더한 걸음 나아가면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도 예배도 또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좋은 교회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 내 자신이 좋은 교회가 돼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주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망각하고 삽니다 그저 바쁘게 살죠 먹고 입고 쓰고 자는 일에 정신없이 삽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 속에 누리질 않아요 그리고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 속에 왔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옵니다 오늘도 찬양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줘야 된다 오늘도 내가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할때 뭔가 뜨거운 것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나로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아 내가 천국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일를 찾아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는데 여러분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데 교회 와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것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주 동안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은 쉐마 들으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내 생각이 틀려 먹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바라는 제물로 살았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뭔가 폭발적인 것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벌써 어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들은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겪었던 실패했던 시험이고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던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던 시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치루셨고 감당하셨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이미 이 이긴 시험의 승리를 갖고 있는 자니까 다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시. 그 안에 그것이 점식하고 찾아 들어올 때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로서 승리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원인데 그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속에 대체 무슨 시험이 있었을까? 거기에 무슨 시험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예배 속에서 이겨내신 시험이 과연 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봉 4장 8절 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하는 말은 이거죠 나는 예수 당신이 왜이 땅에 왔는지 목적을 안다는 겁니다. 왜 오셨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소유를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뭘 어쩌자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림 속에서도 잘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죠. 그죠?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추력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끌어낸다 이유는?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죠? 광야의 신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토록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느냐 왜 홍해를 건너게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고 위대한 이런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로 인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의 목표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백성을 삼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도록 무엇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이 할수 없는, 그리고 너희 자신이 목표하는 것에서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중심이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율법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광야 내내 깨닫죠 그리고서도 가난 들어가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게 이스라엘이었고 우리였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하죠 예배하되 철저히 자기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있는 핵심. 지금 마귀는 바로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 말이 뭔 소리예요. 예수 꼭 굳이 십자가여야만 해? 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조롱받고 그렇게 외면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치욕의 저주의 장소에 그 상황에 처해지는 것만이 그게 경배야? 그 시험이죠 그거 없이 엎드려 그럼 경배, 그럼 내가 다죽게 그거 말고도 쉬운 십자가 없는 예배를 제안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쩌셨어요?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말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십자가이니까 나는 이 십자가에 죽는다 나는 이것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십자가가 어떤 삶의 비참함을 제안해도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어그리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놓지 않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예배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배로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와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이 구원을 줄수 있는 그리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일에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싸움 속에 붙들려 있냐면 내가 나를 완성하고 내가 나를 이루고 내가 나의 괜찮음을 하나님 말씀이나 경건의 기도생활이나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교양과 나의 지식과 나의 윤리와 도덕을 습득해서 나를 높이고 고양시키는 그런 자리가 결코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세미나나 세상 바깥에서도 훌륭함이라는 것은 그곳에도 엄연히 있단 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영광스러움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부족함이 교회 속에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내 못난 성품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 신실, 견딤, 인내, 용서, 받아줌, 관용, 배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예 십자가를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미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괜찮게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 성도의 교제 속에 내 잘못된 점을 폭로당하거나 또내 못남이 드러날 때마다 어떤 자리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의 자리로 갑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달라요 생명을 가졌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도 먹고 자고 할 때마다 크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도 그래요. 자, 하늘의 신적 생명, 예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바람이 불면 썩습니다.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썩어요. 그리고 해가 나면 해 때문에 부패 빠집니다. 생명이 있으면. 바람이 불면 자라고 비가 오면 자라고 해가 나면 크는 거예요 나의 괜찮음을 교회에서 나를 완성하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죠? 십자가를 가진 예배 십자가를 갖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했던 근본적인 그 동기와 충성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리보스 2장 말씀을 한번 먼저 가보시죠 빌리보스 2장 하나님 말씀 필립보서 2장 가 보시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만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겸손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셨구나. 아, 그것을 본받으라 그러시는 거구나. 겸손과 희생과 섬김은 기독교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여기에 이 십자가에 어떤 예배가 있기 때문에 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단 말인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랍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었을까?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 왜 그렇다고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네 마음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가 아주 괜찮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예수님만의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 이것은 우리의 것으로 지금 주시는 건데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겸손을 가져라 예수님의 섬김을 가져라라는 이 말보다 보다 본질적인 일차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해지셨냐는 거예요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자리를 갈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으로 자기를 채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보다 더 처참한 자리에도 예수님은 나자짐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나의 괜찮음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바로 이 십자가 있는 예배인데 그 십자가 있는 예배라 함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항복 성의를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뜻대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죠 오늘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놓치고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덕목들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 예배 속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즐거이 그 일을 받아 순종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실상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을 외면하고 그 기쁘신 뜻을 감당하려면 십자가라는 것이 따라오거든요. 근데이 기쁘신 뜻을 감당하고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죽을, 죽는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죽어서 좋은 장소적인 파라다이스인 낙원에 가는 그런 그런 개념으로 교회 속에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교회가 자기가 왕이고 소비자 중심으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서 자기를 대접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더 남들보다 자기가 성품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애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구원받았다. 말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섬기고 그러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저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또 저거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대로 각색하여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요구하는 마음 늘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늘 부유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자리 십자가가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놓지 않으며 포기치 않은가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리만큼 나는 너를 쫓아 찾아 들어온 자리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감격으로 만나서 설복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면서 우리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나단 에즈워즈 목사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서로 지옥 맨끝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들어오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난 자라면 우리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죠 쉬마 들어라 좀 보아라 좀 놀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이럴만한 존재인가? 그럴만한 존재였다라는 것 나는 너를 그렇게 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나 같은 것을 산단 말입니까? 예수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동등하게 여길 수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 준 곳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받고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마음 없이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와있는 이 예배는 마귀의 시험에 빠진 예배고 거짓 예배란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침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지만 내 마음이 거꾸라지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에 가지를 않는 거 예수님이 요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한들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받지 않고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겟세만의 기도에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그 뜻이 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이루시게 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기도하셨는가를 보라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서 한 주간의 삶은 정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삽니다. 마켓에 줄을 섰을 때도 딴 생각만 하지.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냐 말이에요 그런 것 없이 멀뚱멀뚱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찬양도 내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목사 설교도 나를 감동시켜줘야 되고 이런 게 어딨냐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자로서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입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고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내는 몸부림을 치다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힘이 모자랐을 때주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살아온 것이 맞나요? 제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시 되새겨질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또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너를 절대 놓을 수 없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도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뜻을 받기가 이렇게 힘드셨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받기하여 주님이 몸부리시키셨던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받고 나가서 사는 겁니다. 이거 받지 않고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녹록지가 않은데요. 그냥 믿지 않고 사는데도 힘든 각박한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요.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데요. 짓밟혀주고 등을 대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요. 그런데도 마음 없이 십자가 지지 않고 예배와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거짓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 있는 예배인가 십자가 없는 예배인가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옳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대물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이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조차 구원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만나셨다면 그 기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이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구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자리. 그 십자가를 만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해왔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것 같았으면 구원 받지 않은 자라고 내 자신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건물이 아닌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떤 죽음의 자리라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주시고 때가 되면 뭐 이런 마음뿐이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걸 감당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부사. 믿부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참으로 긍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내놓는 자가 저는 진정 구원의 자녀인 것이라 믿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바램대로 내 인생을 고쳐, 고침받고 싶어요. 라고 그것을 소원을 아릴수 있는 자, 구원의 백성입니다. 되먹지 않게, 그저 다된 줄로 알고, 되먹지 않은 모습에서 건방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열방 부족함은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못남은 하나님은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필요없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질 못하죠? 정말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조차 여러분이 십자가 있는 예배의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 사는 것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시험 들었다 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아주 신앙생활 빠지지 않고 모임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막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갖다 놓았을 때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쓰는 것에 대한 벅찬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서로 끌어안으면서 서로 영광을 나누며 그때는 아버지의 뜻을 100% 우리는 영광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소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 그것을 빨리 회복받고 그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옳습니다 이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십자가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각각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서 돌아보시고 분발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권합니다.